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자 그러면 이제 컨텐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컨텐츠 자 20토티 손흥민이 아니고 손흥민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자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진짜 한국인 축구보는 사람들이라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되게 유명한 선수인데요 근데 그 선수 한번 우리가 그 선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란 말이죠 아마 그래서 오늘 그 선수의 전적 그러니까 전적이라기에는 그 선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월클이됐냐 그것을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손흥민 선수의 생년월일은 1992년 7월 8일인데 어.. 그니까 지금 현재 제 스물..아홉살? 29살? 스물아홉살이란거죠 그렇고 토트넘 호스포에서 지금 이렇게 네 활동중이구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는 이렇게 돼있고 데뷔는 2010년 함부르크 SV에 입단을 했었는데 자이 선수에 대한 거를 지식백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도 소니가 옛날 독일에 있었다가, 잠시만 이거 말고 독일 그... 하여튼 함부르크였나 방금? 하여튼 거기 있었다가 이렇게 몇번 이렇게 온것 같은데 자 1992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손흥민은 동북고 1학년이던 2008년 대한축구협회 우수선수로 선발된 독일로 축구유학을 떠났다 이후 2009년 10월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그니까 러 피파에서 17세 이하 U17 월드컵에서 3골을 터뜨리면서 두광을 나타냈고 음, 그니까 러 한마디로 이거 월드컵이니까 국가대표로 갔다 온거죠 그 다음에 함부르크 유소년팀에 입단해서 유럽무대로 진출했다 오 함부르크로 그 다음에 그는 독일 진출 첫해인 2010년 6월 곧바로 함부르크 그 1군에 합류했으며 2012년, 2012년부터 2013년 시즌까지 3년간 함부르크에서 뛰며 78경기 총 20골에 기록을 한다와이중은 아, 대단한거 아니야? 여기에 18살이었던 2010년 12월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이 발탁되었고 이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거 진짜 겁나 유명했죠 2014년 첫따나시이 피파3때 그 월드컵 가지고 차두리 선수랑 같이 이렇게 해서 골라왔던걸 기억나는데 여튼 그리고 2015년 아시안컵 2016년 뉴 올림픽 등 주요 대회에서 빠짐없이 대, 대표팀 공격을 책임졌다 야 어마마다 이2014아2013 2014 시즌부터는 레버 레버쿠젠 아 그래 레버쿠젠 내가 때까지 생각했던 게 레버쿠젠 레버쿠젠으로 이적해 87 경기에서 29 골을 터뜨리며 주전 선수로 자리 매김했다. 그러다 2015년 8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토트넘 그마우리시오 감독이었나 아포차티노포차티노 감독. 포체티노 감독이 이제 이렇게 이적을 했죠. 예전에 그 감독이 한말 중에서 감독님이 한말 중에서 레브쿠진이 있었을 때부터 쭉 이적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드디어 이제 이적을 했다. 그 얘기를 들었던것 같아요. 어디서 그래갖고 이적해서 수년간 눈부신 활약을 보이면서 리그를 대표하고 는 옆으로 발돋움했다. 지금 현재까지도 쭉 발돋움하고 있죠. 소니는 자, 2019년 11월 7일, UEFA, 그, 유로파 리그, 여튼 축구 연맹에서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 비조 4차전, 스르베나, 즈베드다 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 유럽 무대, 개인통산, 어, 이렇게 해서 최다골, 차분의 골 기록을 그렇게 넘겼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같은해 12월에는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로 뽑는 발롱도로 후보 30에 뽑힌 데이어 역대 아시아 선수 중 가장 수리 높은 22위를 기록하는 성과 를 달성했다 한마디로 대단한 선수라는거예요 진짜 소니 네, 이렇게 소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소니 손 진짜 제가 토트넘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일단 손민 덕분이죠. 그래서 분이죠그래고 이번에 그 어디냐 아.. 그.. 아..뭐시기 그.. 아스톤빌라 아스톤빌라 그 경기를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부상이 아니고 바로 그 뭐야 수비수한테 막혀가지고 거기서 넘어진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근데 잘 되길래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공기 끝나고 난 뒤에 골절이었다 그거를 듣고 와... 진짜 소니가 대단하다 그것도 더 대단한거는 거의 끝날 때쯤에 제가 한 2대2였나? 그때 1대1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딱 진짜 아... 오늘 무슨부로 이렇게 가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와 막판에 진짜 끝까지 뛰길래 설마! 됐는데 수비수가 그 공을 놓쳤어 그 실수를 와.. 바로 캐치해가지고 뛰어서 결국에는 그걸로 골로 넣는 것 보고 역시 써니 믿고 있었다고 진짜 써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다시 한번 더 느꼈죠 진짜 와.. 여튼 써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갖고 빠른 KOS는 없네요 이렇게 자끝 마치도록 하고